모르가나 바텀에서 불실만 쓰던 애가 정글에서 좋아 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어어어어어 이러시면 안되시는데... 시작합니다! 위아래... 맞나? 위아래 춤을 추면서 모르가나 정글 첫판이 시작됩니다 무난하게 레드를 먹고 나머지 캠프까지 전부 먹어줬습니다 돌거북을 스킵하긴 했지만 바밝게모래시계가 노란색이 되기도 전에 정글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는 척을 하기 위해 미드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트록스가 죽었습니다 위기를 먹는 속도도 정말 빨랐습니다. 그때 상대 정글 니달리가 무리해서 들어왔고 전멸. 휴는 땅바닥에 버려주고 평타로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제이스가 정말 아쉽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캠프를 정리해준 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뽀삐의 완벽한 개운까지 카우스콥스턴연계로 제이스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르가나의 성능에 심취해 탑라인을 밀어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때 뽀삐의 궁극기로 상대 라인을 뒤로 날리면서 비게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라인 관리할 수 있네, 쟤는 방금 생각났어. 그리고 용을 먹는데, 피피피피가 어, 어, 차시면안 되시는데. 어. 그리고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풀캠프를 먹게 됐습니다. 폭발 열매 있지 않나 그후 탑에 가서 제이스프를 빼는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체에서 손해를 많이 본 상황. 전령을 먹고 탑에 풀어주면서 상체에서는 이득을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자주하는 마스터이와 모르가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르가나는 이동기가 없기에 마스터이처럼 걸어서 갱을 가야합니다 하지만 시식이 두개의 마이만큼의 지속딜 그렇다면 마스터이는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마스터이는 쓰레기 챔프였습니다 그때 돌거북의 W를 사용하는데 버그가 발생합니다 와피차은는거봐 <웃음> 여러분은 이런 버그 쓰지 마세요 나만 쓸거니까 그리고 또 스킬 두개로 갱킹에 성공합니다 <웃음> 그리고 곧바로 아트록스까지 잡아줬습니다 궁은 또 땅바닥에 버려줬습니다 아 아니 이것까지 있으면 너무 사, 사기템이잖아요 상대가 용을 먹고 있어서 그냥 저희가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대충 설명한거 아니냐고요 아니 진짜 그냥 먹었는데 어떡하라고 아정글링이 진짜 말이 안돼 이게 와, 진짜, 마스터이랑 비교된다. 뭐랑 비교해? 벌레랑 비교해, 무슨. Oh, master? Angry bug? Yes? 오, 마스터? 앵그리버그? 예스? 오, 씨발, 깜짝이야! 시간이 흘러 일어난 한타. 초시계를 너무 빨리 쓰는 바람에 궁을 거는 것에 실패합니다. 아, 아쉽네, 들어갔으면. 피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채웠습니다. 아 제발 좀 해. 그렇게 양팀 모두 큰 이득 없이 게임이 진행되던 그때 또다시 한타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이스를 잡고 잘리게 됩니다. 우리 팀이 피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뭔가 불리해 보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한타를 이겨서 3차 타워를 깨는 것은 성공했지만 제이스와 아트가. 그렇게, 캐틀과 쓰레쉬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바텀 듀오가 없는 바론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가. 안 되지. <웃음> 잘가. 잘가. <웃음> 역시, 재능만 있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었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너 혼자 잡나? 나, 뭐야, 리안들이 개꿀. 그렇게 발원을 먹는데 아니 왜풀피가 되냐고 치치치치. 그리고 오션 드래곤까지 섭취하게 됩니다. 놔둬. 난 정글만 돌아야지 제가 블루를 먹는데 <웃음> 1초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어, 뭐. <웃음> <응? 웃음> 아니라고 안 리가 없지. 부서져 부서져 부서져 부서져 부서져. <웃음> 그렇게 넥서스가 깨졌습니다. 뭐 아무튼 내 캐리 끝. <웃음>